스코드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 이미지로 가게 돼 버린 락시크의 이야기 보들. 락시크 보 대표님 하셔죠난 솔직히 아, 네. 이거 솔직히. 벗은 게더 맞아요. 이쁜 거. 핫한 거. 머리가 좋네. 스 네, 와. <웃음> <웃음> <웃음> 방금 벗어서 듣긴 건데 조금 추워요. 은 <웃음> <웃음> <웃음> <그냥 투키는> <웃음> 제목들이 하나같이 구수하네요. 박정성의 백백일장. 최종 기준은 잦은 충격만큼 나 충격만 받으면잖아요 그대로... 아 그대로... 그렇다고... 때리는데 <웃음> 그렇다고 마시면 안 돼, 는데카부터 박종성이 형 정말 정말 홍병하세요, 부디 부디? <웃음> 부디. 뭐야? 언제 청해서놈이 <웃음> 땡! 내가 내 자신으로 불편해졌어 안 돼! 박? 나랑 같은 박 씨구나? 미량 박 씨니? 종성아, <웃음> <웃음> 모르겠다고? 성 본관도 모르니? 이게뭐야 <웃음> <그게 뭐예요? 웃음> <웃음> 재미없어요? 어, 이쪽 반짝이야 아. 재밌, 재밌는데요 됐어요. 저 이해 못 해. 너뭐 하고 웃기시죠. 저 신분하게 할게. <웃음> 정성의 생일. <생리>. 정말 송인을 <웃음> 즐겨라. 오, 실체가 네, 진짜 아저씨가... 아저씨 글을 <웃음> 너무 잘썼어 아들한테 좀 뭔가 되게 명원처럼보이다 진짜 벌어나요. 그니까 정말 세계 정말 정말입니다. <웃음> 나도 정말. 그러 와인을 한번 시게요박박종성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세상을 종말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성공인가? <웃음> <웃음> 점수 주는 건지 모르고 그냥 대충 썼어요 <웃음> 대충으로 썼어 나는 소민이께서는 내가 아무도 안웃어다 오케이, 아, 네, 오케이. 네, 저 저는 오케이. 약간 이렇게. 진짜. 거기 오세요. 아, 거지이 멋있다. 종말을 일으키는 미지워. 성공하겠네. 어. 성공이가다 성공하겠어. 다박종성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박하사탕처럼 프레시한데. <웃음> 어, 어, 오! 전 판춘아, 동성 성공하자. 와! 아직 끝는다. 성공하자. 같이. 같이. 예, 브로. 같이. 자, 2 3 1로 어, 갈까요? 제발. 제이크 5 렛츠고! 집중 안 하고 있었던 성훈입니다 성훈 형이 1등 할줄 알았는데 3등도 안줄줄 알았는데 <웃음> 1등 맞아 과연! 이 렛츠고! 감사합니다 아,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 팀장님 아, 아, <웃음> <있어요. 웃음> 마지막인데요 제이의 생일상 정... 차리기 또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왔죠 예. 저희. 예. 자 <웃음> 들어옵니다 만들어진 생산제 에 잖아요 이거 미역국. 너무 마르게 보여. 머리카락 아니에요. 이게 <웃음> 아니야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와. 그러면 그냥 한한 팀씩 소개를 해볼까요? 일단은 이거 이름부터 말씀드리자면 네매생이 미역국인데. 네. 매생이 얼병이도 보여. 쫑생이잖아요 쫑생한테 선물한다고 해서 쫑생이 미역국으로 저희가 개명을 했거든요. 쨍생이야 <웃음> 어떻게 안 먹어 저걸 <웃음> 저희 <웃음> 포기하겠습니다 <된 집이 웃음> 항의력 점수 100만점과 미역국이니까 이제 생일플러스 점수 100만점과 디스점수 마이너스 2억점 주겠습니다 <웃음> 뭐 이런 거뭐 비싼 거평소도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이거 안됐었데 이게 제이이 관찰력 제영이 요즘 양갈비 먹고 싶다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캐시은 풀네임이 쨍쨍이 양갈비예요 아니 6,800원 제이처럼 아, 아,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람은 이렇게 고급진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들. 있는데 이쪽. 총수도 봐쪽 여기 보여쪽 총수도 이쪽. 수수도수수도수수도있쪽수수도 있어요? 수희이름은수면쪽수이크 네, 감사합니다 이쪽. 이쪽. 총이니다 제가, 해주세요? 제가 도대체 어떤 반응하면 되죠? 아, 야, 다 쫑쫑 다. 다, 다 <웃음> 아 저희는 쫑안 했어요. 그 엄마 하루 백장 안 했어요. 했어. <웃음> 저희 음식에는 쫑이 관련 관리... 없습니다. <웃음> 저희 음식은 아, 관련이 관련된... 있어요. 어쨌든 지또 간단히 이제 이해한 대로 이 하면은 디스구. 디스구이 네, 아니라니까요. <웃음> 디스고기 아니야 디스국입니다 네, 디스 그리고 노양식 디스 네. 음식 네. 붙었다가 뗐다가 네. <웃음> 양심이 없어요 음식이. 지조도 없고 야, 너무 대놓고 아부야 이거는 다들 눈을 감아주세요. 오호. 야 이놈아. 어떻게 또 생일 선물? 왜? 어제 아, 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 생일이면 다야? 응?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끝나고 어떻게 욕을 안 먹었지 되게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엔지니어분들이 옥수수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와. 저희를 골랐다는 건 탈출구를 찾은 거예요 엔지니어분들과 아. 네. 네. <웃음>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겠다 아. 아. 네, 이렇게 탈출구를 보어주셔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